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에어소프트건한 장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음, 출시된 적은 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제가 주변에 어, 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 지인이 없다가 얼마 전에 지인 한 분이 이 제품을 구매를 하면서 어, 저기 빌려왔죠 어, 제가 전부 모든 총을 살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마루이 가스 핸드건 중에 한 중입니다 바로 이 제품 바로 마루이 보디가드 380 이라는 모델입니다. 보디가드 380. 뭔가 누군가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총인데요. 한번 어, 이 제품에 대한 뭐 외형적인 리뷰라든지 뭐 작동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보디가드 380마루에서 나오는 이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어, 이 제품이 어떤 총을 어, 이렇게 어, 카피, 그러니까 어떤 총을 본 떠서 만든지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은이 마루이 보디가르 380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런 게임용으로 쓰는 총이라기보다는 컨실드 캐리, 그러니까 내몸 어딘가에 숨겨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나온 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스미스 앤 웰슨사 어, 보디가드 380 이라는 실총을 만든 회사인데, 어,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380, 380ACP탄을 사용하는 권총이고, 뭐, 구형 보디가드 경우는 뭐, 2011년에 출시를 해서 어, 6발의 장탄출을 가진 싱글 액션 권총이었어요. 이후에 이제 m p 계열로 통합이 돼서 M&P 보디가드 380이라는 제품이 나왔고 내부 구조는 동일하지만 그 당시 이 M&P 보디가드 380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어, 그리고 음, 구형 보디가드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가 내장형으로 된 제품인데 이후에 나온 신형들은 레이저 포인트가 사라지고 오, 이렇게 지금 썸네일에 보이는 이런 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음, 이 제품은 구형을 기반했냐 신형을 기반했냐 을그 뭐 차이가 있겠죠 아, 아이러니하게 신형을 기반으로 하진 않았고요 이 제품은 어, 보디가드 380의 구형 제품 이 레이저 포인트가 장착된 구형 제품을 기반으로 마루위에서 에어소프트 건으로 출시를 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은 한번 앵글을 낮춰서 박스를 보면서 외형적인 생김새를 한번더 찾아하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한번 박스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유의 마루이의 이 컬러풀한 박스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뒷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제품은 국내에 정식 수입돼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랄게요 실제로 이제품에 어 가격은 정당히 저렴합니다. 10만 원대에 형성이 돼서 10한 5, 6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담이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총이 한 300에서 4 0 0불대에요 실총이 한 4, 50만 원이면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인데 어, 에어소프트건은 한 15만 원, 6만 원 한다. 뭐 총값이랑 비교를 해 보면은 뭐 딱, 아, 금액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한두 두 배, 세배 이상 되는 금액인데, 어, 우리가 한 3, 40만 원이면 실총을 살수 있는데, 15만 원짜리 장난감 총을 산다는 거는 참 아이러니하고 좀 재밌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제품을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루이 특유의 이 박스들, 이 특유의 박스들이죠. 박스를 개봉을 하면은 실제로 에어소프트가 한정, 그리고 탄창 하나, 그리고 요 네모난 상자가 있는데, 이 네모난 상자 는 여분의 비비탄, 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총을 꺼내 보도록 할게요. 총을 꺼내보고 어,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이런 식으로 여분의 비비탄이 들어있다고 했죠. 비비탄은 어, 뭐 제가 있는 거 쓰면 되니까 다시 포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꽂을 때는 들어있지가 않네요. 뭐 총이 워낙 작으니까 뭐 꽂을 때까지 들어있겠습니까? 박스를 치워두고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 작은 제품이에요 어, 실제로 제 손에 이렇게 좀 양손으로 이렇게 가리게 되면은 손에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이런 작은 제품이고 탄창을 삽입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제가 파지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보면 이렇죠 이두 손가락까지 밖에 안 걸려요 그립에 그리고 나머지 세끼손가락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게 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재질은 전체적으로 마루이 특유의 ABS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재질입니다 그리고 작동 방식은 요 탄창의 뒷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스식 방식이고 어, 실제 실제로 무게는 상당히 어, 제조사에서 나와 있는 스펙대로라면 270g 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무게를 재어 보니까 지금 가스에 탄창이 없고 어, 가스 아 탄창에 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본체만 이렇게 재어 보면 163g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가스 탄창을 체결을 한 상태로 제가 보면은 280g 좀 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 안에 요어 칼라 파트를 장착하다 보니까 요런 데서 오는 뭐 조금의 어 무게 차이는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작은 사이즈에서 보듯이 이너바렐 길이는 22mm 그러니까 2.2cm 밖에 안 돼요. 이너바렐 길이가 한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집탄 집. 비탄은 거의 뭐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적인 길이도 13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사이즈를 어, 보이고 있습니다. 탄창 역시 실제로 작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비비탄을 넣게 되는데 실제로 장탄을 할수 있는 비비탄의 개수는 대략 10발 정도 삽입이 되고 어, 실제 탄창의 기화율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탄창을 풀로 충전했을 때 대략 10탄창까지 한 9탄창에서 10탄창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여러 번 테스트를 했지만 9탄창까지는 쓰고 10탄창을 쓸 수도 있고 못쓸 수도 있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래 작은 그 구조에서도 오는 것지만 호법을 걸수 있는 호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요 전면에 여기 보이는 이 나사를 풀어서 이 슬라이드를 빼게 되면은 안에 호법을 걸수 있는 부품이 있는데 실제로 호법을 걸기 위해서는 슬라이드를 분리해야 되는 이런 부, 어, 불편한 감 그리고 이 호법이 정확하게 걸리기 위해서 이 미세한 조절이 안 된다는 것 이런 차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호법은 차라리 고정호법을 세팅을 하지, 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있죠. 맨 처음에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바로 이 제품은 슬라이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격발을 할때 슬라이드가 움직이지 않는 논 블루백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스 효율도 뛰어나다는 것 아닐까. 해요 음. 그리고 이 제품은 저기 컨실드 캐리를 제가 표방한다라고 했죠 마루 이에서 별도로 이 컨실드 캐리를 할수 있는 홀스터를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옵션이지만 판매를 하고 있고 이렇게 생긴 컨실드 캐리도 배 앞에 넣는 이런 컨실드 캐리 홀스터를 구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홀스터를 넣고 요 앞쪽 배 앞쪽에 수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역시 별매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제가 나중에 어, 영상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마루에서 나오는 이런 미니미한 작은 총 중에서 LCP와 많이 비교되지 를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 내부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LCP를 본 적은 없지만 LCP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는다든지 작동 영상을 찍은 걸 보면 은 LCP와 이그 보디가드 380의 탄창은 어 호환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어,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외형적인 각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제품은 저기 스미스앤 웰슨사의 보디가드 380이라는 제품 구형 버전을 이렇게 카피를 해서 아, 그 베이스로 만들었다고 했죠. 바로 레이저 포인트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 구멍을 보면 이 부분이 레이저 포인트가 나가는 부분이고 양쪽에 있는 이 빨간 점을 통해서 레이저를 발사를 합니다. 다만 이 마루이 보디가드 380은 이 레이저 포인트 장치만 있을 뿐 실제로 레이저 포인트가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내 거는 레이저가 안 나가지 어, 누르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겠습니다 어,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의 국내 어, 판매가가 한 15만원에서 16만원, 비싼데는 한 17만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은 일본 내에서 판매를 한 발매 금액이 8,000엔, 한 8,000엔이 조금 안 돼요. 7,980엔에 판매를 했는데, 요즘같이 엔화가확 떨어졌을 때 구매를 하면 은 조금 더 저렴하게 어, 구입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 요런 식으로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국내 판매가 좋을지 아니면은 어, 직구를 해서 어, 좀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할지는 어, 소비자분이 직접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각인을 보면은 이 플라스틱 바디에 이런 각인이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앞에 있는 이런 각인들 뭐 여러 가지 서레이션이라든지 뭐 포켓 오토 시리즈 뭐 이런 도쿄 마루이 글자 여러 가지 각인들이 있는데 음, MNP M MNP m p 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뭐 MGP인지 뭐 보디가드 380, 마루이 가스 피스톨 어 요거 저는 MNP 각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 밀리스타님 유튜버를 좀 봤는데 이게 여기 적혀 있어요 밑에. 마루이 가스 피스톨이라고 m m p 가 아니고 MGP입니다. 어 정식 라이선스는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마루이 가스 피스톨 아 정말 미친 거 아닌가해요. 아무튼 저같이 이렇게 어좀 이렇게 뭐 실총 고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은 보면은 오, 괜찮네 괜찮네 여러 가지 이 그립 부분에 있는 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음, 이 핸드 그립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이 스티플링 같이 이렇게 오돌도돌한 부분들이 전면 양쪽 옆면에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후면부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총을 잡았을 때파지감이 상당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이 탄창 릴리즈 버튼이 좀 작아요 그래서 어 저같이 손이 큰 사람들은 탄창을 뺄때 이게 좀 누르기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또 이렇게 눌렀을 때 탄창이 자유낙하가 되지 않죠 좀 쓰다 보면 좀 헤어져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를 한번 볼 텐데요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는 별도로 교체가 불가능하게 플라스틱 몰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옆면에 이런 여러가지 볼트 스탑 이 레버라든지 이런 그 여러가지 이 슬라이드 분해 레버들이 달려 있는데 다 몰드 처리가 되어 있고 요 부분에 보이는 이 부분 이게 안전장치인데요 위로 올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안전에 걸리게 되고요 어, 밑으로 내려주게 되면 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린 상태에서 어, 트리거가 당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트리거를 힘으로 강하게 당겨주면은 부서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한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전을 풀고 이런 식으로 어, 격발을 하면은 이렇게 격발이 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어, 한쪽 면에만 이렇게 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 면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참고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제품은 슬라이드를 분해를 하려면은 앞쪽에 있는 요 육각 나사를 풀어야 됩니다. 육각 나사를 풀고 슬라이더를 어 살짝 뒤로 밀면서 위로 올리는 방식이에요. 내부는 요렇게 열어 보면은 내부는 요런 식으로 그냥 어 하부 프레임에 이너바렐과 여러 가지 이 챔버들이 고정되어 얹혀져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빼면은 빠지게 되는데 실제로 뭐 호법도 여기서 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데 어 효용성이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 적으로는호흡을안 뭐 걸고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슬라이드를 분해를 해서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바로 이 제품은 실린더가 없어요 슬라이드 쪽에 바로 어, 탄창에 보시면은 요 앞쪽에 여기 있는 은색 부분들, 요 은색이 튀어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총을 발사를 하는 이 실린더 역할을 대신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LCP와 동일한 구조인데, 어, 탄창이 왜 호환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실린더 노즐이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탄창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은 간단하게 어, 제가 테스트한 집탄 테스트 영상을 보고 앵글을 다시 올려서 한번 여러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집탄 테스트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마루이를 너무 기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8m, 9m 정도에서 테스트 하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어, 한 5m 정도로 줄여서 테스트를 했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집탄이 뭐서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많이 퍼져요. 탄이.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주인분이 이 옵션 이너바렐 를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22mm 이나바레 보다 조금 더긴 모델에도 임 불구하고 어 생각보다 집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뭐한 가까운 거리에서 게임을 쓴다 라고 하면은 가까운 거리에서 뭐 이렇게 암살하는 용도로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요런 조금 작은 총을 한 자루 더두 아 자루 더 가져와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요런 큰 미니미한 총을 두 자루를 더 가져왔습니다. 어, 이 제품은 이전에 제가 리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그 뭐야 이거 아크로모형에서 나오는 어 웰터 PPK, PPK. PPKS 모델입니다. 이 p k s 모델이고 얘는 에어코킹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다르긴 해요. 가스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은 가스 방식 자, 이 제품은 마루이 글록 42 어, 모델입니다. 이 제품도 가스 GBB 핸드건이지만이 제품은 또 차이점이 블록백이 되는 제품이라는 것 어, 근데 딱 비교해놓고 보면 은이세 가지 제품이 작은 총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형 에어소프트건을 조금 선호하는 유저들이라고 하면 은 어, 필수적으로 어, 구매를 해야 되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라는 저 개인적인 추측 생각입니다. 음, 실제로 이세 개를 이렇게 놔두고 봤을 때 외형의 때깔은 멀리서 가까이서 안 보면 마루 있게 이게 상당히 이뻐요. 이 플라스틱 색감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논블록백이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세 개의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 음, 여유가 된다고 하면 이 보디가드 380도 한정 구매를 하고 싶은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디가드 380 같은 경우는 마루이에서 전용 홀스터까지 추가로 어, 출시해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다고 했죠. 바로 이 컨실드 캐리용 이 홀스터입니다. 이 홀스터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트로 어,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제법 있지 않을까라고 해요. 어 제가 앞서 제가 고객님들 아 유튜버 구독자분들의 눈을 좀안 좋게 만든 영상이 있어서 한번더 어 참고자료를 쓰진 않겠지만 이 뱃속에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요 뒤에 있는 옵션들을 바꿔서 우리 몰리나 옆구리, 이제 허리춤에 찰수 있게끔 세 가지 기능을 어, 이 홀스터 하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홀스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어, 뭐 제평가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뭐 평가라고 하기는 그렇네요 딱히 집탄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음 그냥 재미로 집에서 이렇게 가지고 노는 용도 또는 게임에 이렇게 배속에 숨겨놨다가 몰래 뒤에 다가가서 이렇게 쏘는 용도 어, 실제로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스가 들어가 있을 때 실제 쏴보면은 이런식으로 퐁퐁퐁 소리가 나요 근데 여기 소음기 지금 이거 사일러스 아답터를 달아놨거든요 이 소음기를 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만 지 소리 또한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한번 쏴 볼게요 예, 이전에 소음기가 없을 때의 느낌이랑 소음기를 달고 쐈을때 느낌 소음기를 떼고 쐈을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소음기를 달고 쏘는게 더재미있는것 같아요. 퐁퐁퐁 하니까. 음. 아무튼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국내 판매가 가뭐 다소 해외 판매가 보다 좀 비싸긴 하지만 아무튼 상당히 매력적인 총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마루이 보디가드 380 음. 뭐 살아마라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판단을 드리기는 힘들고 그냥 제 영상을 보고 구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두 번째 찍고 있어요 촬영을 했는데 음 메모리에 뭐 에러가 났는지 뭐 영상을 찍고 나서 뒷부분 영상들이 싹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뒷골이 땡기는 상황인데 편집을 하다가 알아버려 가지고 지금 이 영상 을 급히 촬영하고 있는 거그좀 중간중간에 썸네일로 대체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